필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범위를 전체를 지정해 주셔도 되고 표 범위에 아무 셀 하나를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상단에 필터를 누르시면 자동 필터가 됩니다. 클릭 근속 기간에 하살표를 클릭하시고 숫자 필터에서 크거나 같음이 이상이죠. 15를 적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명, 부서명, 직책 같은 하살표를 보시면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고 필터링을 거친 값만 깔때기 모양이 나옵니다 퇴직금의 하살표를 클릭해 주시고 숫자 필터 이하는 작거나 같음이죠 클릭해 주시고 숫자를 적을 때문제에 50,000이 돼 있어도 반드시 콤마를 빼고 000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첫 단위 구분 기호는 엑셀에서 숫자를 적을 때 절대 적지 않습니다. 확인 고급 필터를 해보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근속기간과 퇴직금을 조건 범위가 지정된 곳에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를 푸실 때꼭 여기에 손으로 타이핑을 쳐서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지금 보시면 근속기간과 근속기간, 오타가 없죠? 근데도 이건 잘못됩니다. 크거나 같다 15를 적고 표를 클릭한 다음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범위 지정해 주시고 복사 위치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무 값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맨 마지막에 제가 스페이스바를 하나 눌렀습니다. 근데 이건 짧은 시간 안에 오타를 바로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글자를 절대 쓰지 마시고 근속 기간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컨트롤 V. 뭐 색깔이 들어가 있고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 건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고급 필터로 동작만 하면 되기 때문에 테두리 선이 들어가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아래도 색깔이나 테두리를 넣든 넣지 않든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 이대로 그냥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하면 정상적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근속기간과 퇴직금을 구할 거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떨어진 셀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선택하실 때 근속기간을 먼저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퇴직금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떼시고 컨트롤 키를 나중에 떼시면 됩니다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됩니다 필드명은 반드시 같은 줄에 연속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조건은 end 조건이면, 그리고 조건이면 같은 줄에 쭉 적어 주시면 되고 이거나 오아 조건이면 다른 줄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크거나 같다 15, 퇴직금은 5만원 이하기 이 때문에 작거나 같다, 5, 0, 0, 0, 0 적어 주시면 됩니다. 같은 줄에 적었기 때문에 이고가 된 거죠. 이렇게 다른 줄에 적어 주시면 이거나가 됩니다. 고급에서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의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복사 위치에서 A20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하시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사람이 추출이 됩니다. A14셀부터 E17셀까지 조건을 적어 주겠습니다. 조건은 생산부서가 생산이부이거나 생산량이, 드래그 하시면 되죠. 생산량이 900 이상, 1500 이하인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시고 A14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생산부서를 생산이부라고 했으니까 생산이부도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Ctrl-V, 생산량이 900 이상, 1500 이하라고 했으니까, 900 이상이면서 1500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000이라는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00 이상을 적어주시고, 생산이부 옆에 적으면 이거니까 한칸 밑에 적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900을 적어 주시고 옆에 적어야 이고가 되죠 그래서 생산량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작거나 같다 1500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생산이부이거나 생산량이 900에서 1500 사이인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추출할 자료는 제품 코드부터 분량률까지 요렇게 4개이기 때문에 컨트롤 C 복사해서 A18셀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표를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를 씌워 주시고 복사 위치를 이렇게 범위를 씌워 주셔야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만 추출이 됩니다. 확인. 그러면 최대 생산량은 생략이 되어서 나오지를 않게 됩니다. 조건은 A15셀부터 D17셀까지 영역 안에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생년월일이 5월인 사람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생년월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는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서 월을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한 칸씩 내려가서 검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생년월일의 값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 이 값에 월만 뽑아낼 거니까 month 해 주시면 되죠. 이제 가로를 닫으면 여기에 월은 6월이죠.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한간씩 내려가면서 12월, 5월, 3월을 가져올 겁니다. 이제 그 값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5랑 같아야 됩니다. 는 5라고 적어주시면 6월은 5월이랑 같지 않으니까 false가 나오겠죠. 12월도 마찬가지고 5월은 true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값은 true나 false가 나옵니다. 엔터 치시면 false가 나왔죠.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 나왔는데 고급 필터에서 트루나 펄스가 나오면 반드시 필드명이 달라야 됩니다. 한번 같은 필드명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표를 클릭해 주시고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범위를 지정하시고 A19 셀을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값을 구하지를 못하죠? 근데 여기를 생년월일이라고 적으면 여기랑 글이 다르게 됐죠? 이젠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A19 확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원하는 5월달의 값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매번 생년월일을 복사해서 따로 적는게 귀찮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조건이라는 필드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생년월일이 아닌 다른 글자면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값을 치워 주셔야 되죠